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브리먼 박세훈 프로입니다 네, 오늘은 바디스윙의 2탄 네 다운스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테이크 백 수평 백스윙 탑 수직에 이어 다운스윙 임팩트까지 알려드릴게요 재밌게 봐주세요 자 어깨를 잡았잖아요 그죠 이 어깨 잡는 이유를 좀 아셔야 돼요 어깨를 잡는 이유는 어깨를 돌리면 팔이 올라가는 게 보이죠 얘를 못 올라가게 하려고 어깨를 잡는 거예요. 그러면 밑에 있는 거 보이죠? 얘를 잡은 거예요. 이러, 이 상태에서 몸을 수직으로 만들면 바디스윙이 스윙, 바디 되는 거겠죠? 내가 팔로 든게 아닌 몸을 돌렸으니 암스윙이 아닌 바디스윙이 된 거예요. 자 아, 이제 다운스윙 때 네. 잘 두세요. 네? 자, 다운 스윙 때 바디 턴이 돼야 돼요. 그러니까 몸으로 쳐야 되는데, 여기서 보통 어떻게 되냐. 나 200m 칠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내가 팔이 이런 식으로 내려와요. 이런 식으로 내려오면 떨어지는 거 보이죠? 어, 이런 식으로 탁 치고, 이런 식으로 아! 치고 하면 떨어지는 거 보이죠? 이렇게 떨어지면 암 스윙이 되는 거예요. 알겠죠? 그래서 내 내려올 때는 어떻게 돼야 되냐 자 수평 수직 됐죠 여기가 상완이 안 올라가게 했죠 그러면 다운스윙 때는 어떻게 되냐 오른쪽 팔 상완이를 본인 쪽으로 이렇게 있을 때 미끄러지게 뒤쪽이 아닌 낮쪽낮쪽 이렇게 본인 센터 쪽낮 쪽으로 낮 쪽으로 쭉낮 쪽으로 밀면 자 수직을 했을 때이 상완이를 낮쪽으로 붙여버리면 보세요 몸이 어떻게 돼요? 몸이 찌그러지는 걸볼수 있어요. 이거를 사이드 밴딩이라고 해요. 그래서 얘를 낮쪽으로 쭉 밀면 사이드 밴딩 그러면 손이 여기서 미리 내가 200m 칠 거야라고 하서 손이 풀리면서 공을 치는 게 아닌 얘를 붙여서 공까지 갖고 가는 거예요 손을 공까지 그 여기서 땅 편하게 치는 거지 절대 여기서 나 200m 칠 거야 그럼 벌써 여기서부터 벌써 떨어진 거예요 여기서부터 벌써 떨어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 쪽으로 붙이고 이게 가이드라인이라고 보면 돼요 붙여서 공까지 안전하게 가는 느낌 이렇게 한 다음에 어? 다 왔네? 오른손으로 땅! 이래야지 오른손잡이 스윙이 되는 거예요. 이게 몸으로 함께 와야지 절대로 손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. 알겠죠? 그래서 자 수평, 수직, 낮쪽, 쭉! 계속 낮쪽, 쭉! 땅! 그러면 수평, 수직! 맞죠? 땅잘 이해하셨죠? 네 한번 연습해보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Have a good day! Bye!